죽어! <웃음> 시야복탈이지롱! <웃음> 빵 백손복합! 그냥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메달은이것 쓰면 되지 뭐 일단 이번에 힐송할 거예요 약간 불타는 힐송 아군한테는 너무나 따스한 모닥불 같은 그런 거고 적에게는 굉장히 아픈 불타는 그런 거? 어아 굳이 뭐아돈 빼도 빼 어차피 나는 공중에 올라가니까 무적 아닐 겁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어차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군이 죽는 거야 어차피 저 궁극기 쓰면 공중에서 무적이라서 안 아파요? 회전 불편하다고요? 그게 목적이야 <웃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합성이 아니라 이거 광합성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건 뺏길걸 오 나이스 먹었네 맛있어 아, 뭐야 이걸 왜 먹어 꽃가루 경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힐 주고 이거 던지고 그렇지 오 샌들 좋은데 자 꽃가루 경단 또 던져주고 아플 걸. 자골들갑니다 좋아요 야 괜찮은데 어 일로와 된 건가? <웃음> 잘 모르겠는데. <웃음> 네, 괜찮아요. 이 정도 충분히 잘했어요. 자, 위쪽에 저거 여우 있는데 좀 잡아야 돼. 테르나 테르나 테르나 테르나 잡아야 돼. 테르나 잡아야 돼. 테르나 잡아야 돼. 좋은 나이스 위쪽 위쪽 망했네. 뭐야? 위쪽 터졌어? 잠만 뭐안 갔네. 여기 그대로 있네. 우리 팀이 이겼어. 까불지 마. 아유 그거 아플까 참 아프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야 내가 이겨. 오늘 까불어. 지금. <웃음> 어딜 까 봐라 여자시야 <웃음> 이거 잘못벌 이긴다고? 이게 맞아? 뭐야 이게? 이게 맞아? <웃음> 이게 진짜 맞아? 자 이거 던져서 묻혀서 붙어서 빵야! 어주엉어자 잘가! <웃음> 여러분 이게 트포터예요? 아, 아닌 것 같은데? 뒤쪽에 뮤 이거 먹게 던져주고요. 나이스! 좋아 궁극기! 대략 찍기 그렇지 백선카아 진짜 좋아졌다 이제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아, 잠만 벌어 이길 줄은 몰랐어 아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 됐어 꽃가루 맥락 플러스 찍었으니까 좀더 좋지 않을까? 피하고 던지고 알아서 가서 묻혀주고 그렇지 닌피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질이 나쁘진 않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나 죽어요! 자, 좋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게 좀 딜링 세트로 하긴 했는데, 결론은 힐이 들어가니까 꼭딜 세트는 아닌 거예요. 나쁘진 않네. 아, 자, 잡았나? 잡았나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 궁극기 있어요. 궁극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진짜. 뒤에서 어? 힐도 던져줄 수 있고. 자, 길 <웃음> 뭐야! 잠깐만! 뭔 딜이야, 이거? 이겼는데? <웃음> 아, 진짜 뭐야, 이거? 와, 사기인데? 아니,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나이스! 아니, 우리 팀 유지력 뭐야? 아, 유지력이 장난인데요? 백손목가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제. 알게 모르게 피가 계속 차. 뭐지? 왜 백성모카가 이기지? 뭐지? 뭐지? 왜 백성모카가 이기지? 뭐지? 왜 얘가 이겨? 빠지고! 어딜 까불어! 에이 여기 찌지 롱! 여기 찌지 롱! 아 아파요! 오 우리! 조라크님저 부엉의 자식을 잡아주세요! 네 이제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야! 나이스! 하나 먹고요. 꽃가루 그냥 찍어주겠습니다. <웃음> 그러게, 왜 와? 와, 진짜 좋네. 들어가요! 그렇지! 이거 계속 던지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어, 버려야겠다. 버려, 버려. 과감하게 버려. 어, 뭐, 저못 살려. 저못 살려. 저못 살려. 나이스! <웃음> 아이고, 맛있는걸. 힐, 힐, 힐. 아 유지력은 진짜 좋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알아서 힐을 해주고 있어 이거 안 먹어도 돼 진짜 어? 죽으시면 안되는데? 나이스! 자, 뒤쪽에 저거 드시게 냅두고 힐 주고 목파격.. 뭐 이거 이거 손가락에 던져주고 내가 먹고 이거 쓰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우리팀 됐다! 잘한다! 나 이거 던져주고 그렇지!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못가포자 써보자 목가 포자 나이스! 백성목가다. 시야 이거 뭐야 본보맨인데 불타는 백성목가 빵야 빵야 본보맨이다 본보맨 간다 야 뒤에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야, 실내 있었는이 정도면 괜찮은거 아니에요 자걸 좋아요 들어갑니다 던지고 빵야 아 너무 뭐야 이거? 건지고 아 아깝다. 번지. 뭐야? 왜저 소? 뉴 빵야? 어디가? 어 죽어! 시험 <웃음> 폭탄이지롱. <치안폭탄> <웃음> 아이 겁나 웃긴데 이거? 대형 폭탄 발사 조미 빵야? <웃음> 어디가? <웃음> 어, 겁나 불쌍하네. 오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주거. 아 <웃음> 도망을 못 가. 아질좀 재밌는데요. 핵폭탄 발사. 아 좋다 재밌다. 어 아, 뭐야? 어 버려 버려 버려 도망가 도망가 버려. 무빙 나이트. 무빙 나이트 이거 던지고 폭탄. 빵 와나 죽어 죽어 죽다 죽어요 <웃음> 야 자폭인데 이거? 근데 이제 우리 팀 잘해야 돼 이거 <웃음> 잠깐만요 우리 아지나 못했어 뭔 일이야? 뭐? 에? 이게 딜이라고? 생각보다 너무 쎄아니 말이 되나 이게? <웃음> 와 사기다 사기야 이거 죽는 거보단 나아요 죽는 거보단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나이스 마이맨 궁 뺐으면 이득이야 마이맨 궁 뺐으면 이득이야 아 죽으면 안돼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자 멀리서 이렇게 아프면 자일 하면 돼자일 하면 돼 이거 뭘 넣든가 싸워야 되거든요 먹든가 싸워야 되고 먹든가 해야 돼 이거 조랄거 없을 때 먹자 재미는 있어 확실하게. 그래도 재밌었다 아깝긴 한데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와, 와 진짜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승복가가 성장을 많이 했다 진짜.